안녕하세요 저희는 카밀라입니다 이제 저희 카밀라가 주호TV에서 특별히 카밀라만을알수 있는 채널을 만들었는데요. 아 충격! 아, 실생활 공격! 그저 <웃음> 아닌데요? 생활 공격! 유나? 언니 언 아, 유나. 아, 예. 유나! 우리 카밀라가 어떻게 저렇게 인생돌로 활동하고 을 있는지에 대해서 아주 세세하고 정밀하게 분석을 해볼 예정입니다. 예정입니다. 맛있, 시다. 맛있습니다. 맛있습니다. 맛다 맛있습니다. 맛있습니다. 세요 오늘 저희가 여기 왜 왔는지 여러분은 앞으로 오! 보시면 니다게 되실 겁니다맛 아시게 되실 있니다 맛있습니다. 습니다맛있습습니다 맛있습니다. 맛있습니다. 맛있습니다. 습니다 맛있습니다. 안녕. 습니다맛안습니다 안녕. <웃음> <바이바뇨. 웃음>